<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 위해 바퀴도장 찍은 목포 국제여객터미널. 새벽 1시에 출항하는 퀸즈누비아호를 타러 왔습니다. 어, 어? 네, 혹시 모바일 수정하셨어요? 예, 네. 아, 아, 아, 네. 아, 네. 아, 그러면 모바일 수정하고 그 신청 음. 보여주시고 왼쪽 선보호 배착을 수정하시면 되세요. 자전거는요? 아, 자전거 있습 표를 미리 예약했다면 자전거 승차권만 네. 별도로 구매하면 됩니다. 요금은 3,000원! 자전거를 먼저 실고 사람이 탑승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머. 해필이면 비가 와서 물세를 맞으며 자전거 실으러 가는데 다행히 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최소 30분 전에 미리 실어두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토요일 새벽 1시 에는 거의 꽉찰 정도로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차 공간은 넉넉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타인의 자전거와 마차를 최소화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쓰러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탑승자는 놀람주의. 네. 자전거 보관 후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서 승차권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우와 엄청 크다. 대박. 아, 너무 커. 근데 비도 너무 많이 온다. <웃음> 가자. 일로 일로 일로. 뭐야? 캐리비안크루즈와 스타크루즈를 타본 경험자로서 느낌 완전 비슷합니다. 와, 에스칼레이터가 있어. <웃음> 리뉴얼했다더니 3년 전과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네, 옆으로 넘겨 보시면 669호이요. 저기 왼쪽 위에 열린 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짐을 넣고 이코노미는 다인실입니다. 10명 이상, 20명 이상도 들어갑니다. 룸 컨디션이 패밀리 스위트룸 등 다양하지만 가격도 후덜덜 비싸요. 다인실에는 매트와 이불이 없으니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코노미는 32,000원 마스크 착용 필수고요. 정해진 시간에 소등합니다. 매너 필수! 배 탑승 시간은 정박돼 있다면 미리 탑승이 가능합니다. 목포에서 제주 5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식사와 놀거리를 즐기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싶다면 미리 탑승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은근히 놀고 먹을 거리가 많으니 여유가 된다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자! Yeah. 에는 셀프형 식당 겸 카페가 있습니다. 표기소처럼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하는 시스템인데요. 나름 가성비 좋은 맛집입니다. <목소리가> 안테나 표시에 손을 올리시면 이쑤시개가 나옵니다. 오 <웃음> 아, 컵 가서 맥주 한잔 빠를까? 마라비리 <웃음> 라면 끓여주는 기계 아, <웃음> 대박이다. 시간이 있네. 23시. 어느 날 떠나기 40% 분 금방 끝났어. 몇개 맥주 한잔 마시고 잠을 청하기로 한두 바퀴 여기! 뷰포인트에서 목포대교 강산과 함께 아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5시간 후 제주에서 하산하자마자 여행 일정이 시작되니 컨디션 조절 필수! 밤을 보냈을 내 자전거를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매트와 이불이 없어서 불편했고 마스크를 쓰고 자느라 답답했지만 마음은 뚱칫뚱뚱칫 신난 디테일! 본격적인 제주여정은 더욱 신난다는 건안 비밀! 탑지리가 더져네요 엄청?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